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줄 거는 바로 팔꿈치예요. 자, 셋업 잡은 상태에서 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백스윙이 갈때이 팔꿈치의 바깥쪽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타겟의 반대쪽을 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어. 셋업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 안쪽 부분을 네모만 쪽으로 이렇게 싹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근데 이렇게 잡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립이 돌아가, 이렇 아, 그래서 어, 우선순위는 그립이에요 그립을 먼저 잡고 제대로 잡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어깨를 가리킨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턱을 가리킨다는 느낌으로 약간 덮어주듯이 그립을 잡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를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자그 상태에서 몸통 회전 그럼 어떻게 돼요? 팔꿈치가 아래쪽을 보고 있죠 네. 이 상태에서 꺾어주면 은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이 이렇게 나와요 음... 응. 근데 팔꿈치가 옆을 바라보게되는 이런 백스윙탑이 나와 그러면 은 다운스윙 때이 팔꿈치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돼 그럼 체가 이렇게 돌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샬로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될 거를 백스윙만 제대로 가면 은안 해도 될걸 추가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백스윙 때 팔꿈치가 이렇게 잘 갔으면 그대로 들어오면 되잖아 네. 근데 내가 백스윙 때 팔꿈치가 이상하게 갔으니까 이걸 돌려서 내려와야 돼안 해도 될건 거야 음. 자, 그래서 오른 팔꿈치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내몸 안쪽을 바라봐주고 자그 상태에서 몸이 돌아왔을 때 팔꿈치가 아래쪽을 바라보게 있어 만들어줘야 되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꺾었을 때도 팔꿈치가 안쪽을 바라보게 되죠. 자 그랬으면 이 팔꿈치가 다시 내 배쪽으로 붙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몸 앞쪽으로 들어가주는 거야 이렇게. 오. 그러면 오른 팔꿈치 역할은 끝났어요. 그럼 지금 부터뭐 해야 돼? 왼쪽 팔꿈치지 이제. 네. 그렇지. 자 오른쪽 팔꿈치가 내 배쪽을 바라봤죠. 네. 자 그럼 다운 스윙이 들어올 때는 이 왼쪽 팔꿈치 있죠. 네. 음. 이 왼쪽 팔꿈치가 내 배꼽 쪽으로 붙어 주는 거야 이렇게 팔꿈치가 옆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되게 쉽게 팔뚝이 돌면서 로테이션이 나오겠지 그럼 그때 몸도 같이 돌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쭉 뻗어지는 팔로스로 나오고 로테이션 다 돼서 체잘 넘어가고 그럼 슬라이스도 안날 거고 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에 붙어 주니까 어떻게 돼? 몸과 체의 일체감도 되게 좋아지게 되겠지 네, 그럼 스윙도 이쁘겠죠 그렇지 팔꿈치 틀어놓고 자 백스윙 돌아서 꺾어서 팔꿈치 배꼽 쪽에 붙어주면서 돌고 자연스럽게 우와. 팔꿈치 간격도 되게 쉽게 모이면서 치키닝도 없어지고 당연히 치키닝도 없어지니까 거리도 쉽게 나오고 네. 팔꿈치끼리도 모아주는 게 중요하지만 팔꿈치를 몸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앞뒤 공간하고도 어느 정도 자, 백스윙 충분히 돌아서 꺾어서 팔꿈치 몸에 붙어주면서 돌리고 손목이랑 손등은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팔꿈치를 신경을 쓰면. 그렇지. 그래서 그립에 적당한 힘을 주고 잡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랑 팔뚝을 신경 쓰잖아요? 그럼 손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근데 그립에 힘을 놔버리니까 손에 신경 쓸게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충분히 돌아서 꺾어주고, 아래로 깊게 돌려주면서, 지금처럼 팔꿈치 모양만 잘 만들어줘도, 거리, 방향, 모양이 훨씬 더 좋아져요. 팔꿈치 신경 쓰면서 이렇게 간격까지 같이 신경 써주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 팔꿈치를 이쪽으로 붙여주면서 왼 팔꿈치를 이쪽으로 붙여주면 자연스럽게 이게 좁아지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간격만 신경 잘 써주면서 팔꿈치 모양 만들어주면 거리가 늘어나면서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스피드도 파워도 그리고 간격을 지키기에도 그러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해줘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